여러분 다들 안녕? 모두 반갑다. 퀴즈는 다들 풀어봤겠지? 이 정도쯤이야. 다들 잘 풀었을 거라고 믿는다. 그럼 지난 미션 퀴즈 풀이를 시작하지. 지난 미션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헤라! 원래는 시아영과헤라영이 같이 팀을 하기로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몰라?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즐거움! 시아의 춤은 완벽하지만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어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바로 시아양이 발목을 다쳤기 때문 무리한 연습은 노노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더 빛날 수 있는 법 그럼 오늘의 퀴즈 미션을 내도록 하지 첫 번째 퀴즈 나라가 디저트 카페에서 먹고 스트레스를 풀었던 디저트는 두번째 퀴즈 나라가 시야를 위해 골라준 의상의 이름은? 마지막 퀴즈 루엘리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문제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는걸? 샤이닝 스타를 집중해서 열심히 보는 게 좋을 거야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풀어보도록